안녕하세요. 매력도하기입니다. 재작년쯤이었나요? 신사임당님이 유튜브에 등장한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스마트스토어로 부업을 시작하셨죠. 간간이 잘듣다는 소식도 들려왔지만 많은 경우에서 그보다 못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위탁판매 방식의 한계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템이 좋지 않아서 그랬었을까요? 사실 저도 그 시기에 신사임당님을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설득돼서 시작했던 이유는 데이터 기반이었어요 단순히 도제식으로 뭉뚱그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따른 데이터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더 매료되었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판매 중인 사람이 적다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이었고 이러한 데이터를 찾는 일은 저에게 있어 가장 자신 있던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심사임당님이 알려준 것처럼 네이버 데이터랩과 다모아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쓸만한 데이터를 찾아다녔습니다. 상품 검색량 대비 판매수가 적은 것을 찾는 걸 목표로 두었고 비율은 0.3 정도로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찾은 데이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세 교정 방석이었습니다. 검색량이 12,000건 정도 되는데 비해 등록된 상품 수는 3,000개 정도였고 등록된 상품도 1, 2위 하는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다 도매국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1688에서도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이 아이템으로 정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아이템을 판다면 결국 상위 노출에 꽂히는 아이템을 사람들은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상위 노출에 꽂는 건 제가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계획대로 척척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죠 왜 실패했을까요 데이터를 그대로 맹신했기 때문입니다 검색량 좋고 물건수 좋고 마진율도 괜찮았죠 이것에만 집중한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판매했던 자세교정방석입니다 느낌이 쎄하죠? 여러분은 얼마면 사시겠나요? 돈을 저도 안갖는다면 음. 저는 데이터에만 의존한 채 실제 판매할 제품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품을 말이죠 데이터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집중해야 하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백날 분석하고 상위 노출해봐야 정작 구매를 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던 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신사임당님 영상을 보고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게 된건 찾는 사람은 많고 파는 사람은 적은 물건을 팔아라 라는 이 명제에 설득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시장 논리로도 지극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심사임당님의 영상을 보면 결국 이런 것보다 구매하는 고객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는 방석을 말아먹고 나서야 이제야 그게 보이네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